여러분,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도달했다는 그런 조짐이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북한이 최근에 김여정을 통해서 굉장히 심한 압박적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도 그만큼 내부적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에 다른 한편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북전단의 살포는 결정적으로 북한의 정권의 핵심을 강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 또 최근에 이 대북전단이 평양 시내까지 직접 날아가서 거기에서 터져서 주민들에게 그 정권의 핵심들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전단지들을 직접 살포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나 거기에서 오는 평양 시민들의 동요 이런 것들은 김정은 정권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대응을 해야겠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김혜정이 오늘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계속 속보로 올라오는 그런 내용에 따르면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그 다음 행동에 대한 예고도 했습니다 자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암시를 한다면 다음번 적대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어떤 동요를 암시하는 내용이 그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할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암시가 돼 있습니다 어,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다음 워딩을 한번 들어보시면 요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지금 인민들의 분노가 남한에 대해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통치자인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분노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것을 이제 남한에 대한 분노 또 세계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로 이것을 이제 희석시키려는 그리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눈을 돌려서 다른 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북전단이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지만 정말 이것을 또 김여정이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것을 법제화까지 해서 그것을 막겠다라고 나서는 것도 사실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죠. 이런 상황이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BBC 뉴스라든가 USA t o d a y 신문에서 나온 북한 관련 뉴스를 제가 조금 이따가 읽어드리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성건 외상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는 단절밖에 없다라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 전과 굉장히 다른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있습니다 USA Today의 그 신문에서도 평가하기를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각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행동은 일단은 말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했고 김여정이 처음으로 나서서 이렇게 강력하게 행동을 보여줄 것을 암시했다면 이 행동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일단 군사적인 어떤 도발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명백한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백한 이 워딩 때문에라도 사실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앞으로의 몇주 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USA Today의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영자신문에서 영어로 실제로 그 워딩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냈는지 직접 미국적 관점에서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하나하나의 워딩을 뜯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USA Today에서 지 북한에 관한 뉴스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aded away into a dark nightmare.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이성건의 입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의 일부를 지금 영어로 쓴 거잖아요. 어두운 악몽으로 완전히 사라져 들어갔다.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의 일말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대하면서 어, 혹시라도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다렸던 그 기대가 자기네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악몽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North Korea says, 북한은 말하기를, diplomacy with Trump. 트럼프와의 외교관계는 has failed, 실패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성근의 이번 성명에 대해서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글씨를 조금 까맣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잠깐만요 더잘 보일 겁니다. North Korea on Friday 금요일 날 북한은 uh,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was abandoning attempts to pursue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White House. 백악관과의 외교상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시도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wo years after a historic handshake between President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역사적인 악 수가 있고 난 2년이 지난 후에 Even a slim ray of optimism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 대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낙관의 한 줄기 희미한 빛마저도 h a d faded away into a dark nightmare 어두운 악몽으로 사라져버렸다 라고 북한 당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the statement by North Korea's foreign minister Ri Song-won. 북한의 외상 리성권에 의한 이 같은 성명은 published on state media 관영 매체에서 발표된 이 성명은 represented 보여주었습니다. the clear listed indication. 자 이거 상당히 주목해 볼 언급인데요. 이게 이제 신문에서 이거를 자신들의 시각에서 이번 이성권의 성명은 예사롭지 않다. 지금 이런 시각이 이이 워딩 속에 좀 묻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명백 지적해 주는 것이다 또 의례적으로 저렇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에서 이제껏 가장 분명한 이런 지적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평양 appears to have all but given up on improving tie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대관계를, 유대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분명한 조짐인 거죠. 가장 분명해 보이는, 근래 가장 분명해 보이는 조짐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working toward complete 디 e n u c l e a r i z a t i o n of the g r a Peninsula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노력 자, 여기서 improving,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The Phrase, 그말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다운편로 인용된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한반도에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지 이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 말은 formed the basis of a, a vaguely worded accord 이 애매모호하게 워딩이 된 합의의 근간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누구 사이에?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트럼프 김정은, 김정은 사이 말이죠. When the two leaders, 그두 지도자들이 two c a n s 악수를 했을 때, during a carefully choreograph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그래서 2018년 6월 12일날에 싱가포르에서 아주 주의 깊게 계획이 된 그런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말입니다. Trump broke with the diplomatic norms. 트럼프는 외교상의 규범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또 의전을 깨뜨려 버렸죠. When he became the first sitting American president to hold a face-to-face meeting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그가 북한의 지도자와 얼굴을 마주 대하는 에, 만남을 가진 자, 여기서 sitting은 현재 재위 중인, 현직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그는 외교상의 규범이라든가 어떤 의전 같은 거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A year later, 1년이 지난 후에 He made another unconventional move. 그는 또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By diplomatic standards. 그러니까 외교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또 다른 파격적 행보를 보여줬는데 By 이름으로써 By briefly stepping onto North Korean soil 북한의 땅에 잠깐 동안 걸어 들어감으로써 말이죠 s he met with the North Korea's dictator at the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독재자와 그가 만났을 때, 북한 땅을 짤막하게 밟음으로써 외교상의 기준에 의해서라면 또한 번의 파격적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A third meeting in Vietnam 베트남에서의 그세 번째 모임은 ended in the stalemate 교착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After Kim insisted Kim이 주장한 이후에 말이죠 자, All the sanctions the US has imposed on 평양 평양에 대해서 부과한 모든 제재 조치들이 be lifted 해제돼야 된다. Before North Korea committed to eliminate its nuclear arsenal, 북한이 그 핵무기를 제거하기 전에 평양에 미국이 부과해 온 모든 제재 조치들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이후에 교착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Since then, 그때 이래로 there has been little active public dialogue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워싱턴과 평양 당국 사이에 그 이래로 거의 적극적인 대중의 눈에 띄는 그런 대화는 없어 왔습니다. However, 그렇지만 North Korea's statement Friday, 북한의 금요일 날의 성명은 말이죠. appeared 이런 것 같았습니다. to indicate that 대디아를 지적하는 것 같았죠. Relations between the two administrations. 두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had deteriorated, 악화됐는데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Beyond repair. 이게 수선이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까지 악화됐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자이 이성관이 이 발표한 성명의 따운표로 인용이 된 부분을 보십시오.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Will we provide? 우리는 미보이 행정부에 withia another package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제공하지 않겠다 결코 다시는 근데 이 선물 꾸러미란 어떤 꾸러미냐면 to be used 사용될 꾸러미죠 for achievements 트럼프가 북한과의 회담을 자신의 치적처럼 계속 홍보해 먹었잖아요 without receiving any returns 어떤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업적으로 사용이 될또 하나의 선물 꾸러미를 우리는 결코 미국의 고위 당국에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이성관은 말했습니다 Referring to Trump, 트럼프를 언급하면서 말자 계속 그 사람의 이성관의 워딩을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Nothing is more hypocritical than an empty promise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그 워딩인데요 그래서 텅빈 약속, 그야말로 공한 약속보다 더 그보다 더 위선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표하고 있어요 자, there was no immediate reaction 어떤 즉각적인 반응도 없었습니다 From the White House, 백악관이나 or the USS t a t e Department, 국무성으로부터 To North Korea's comments, 북한의 언급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아직은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상당히 지금 여기서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북한의 그 태도는 상당히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오 당신 지금 11월달에 선거가 좀 아슬아슬하죠 우리 당신의 재선을 방해할 거야라고 선언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ould continue to build up its military force. s 그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계속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말이죠. To c o u What is s e i s as U.S.S.R.S. 여기서 이선 북한이죠.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라고 보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을 계속하겠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가 지나서 다음 주 월화 사이에 미국의 반응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코로나의 위기 또 한편으로는 식량의 부족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평양에서도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라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이런 정황들 게다가 북한에 보낸 전단지가 북한의 평양에까지 도달해서 정권의 가장 튼튼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정말 A급 인민들만 살수 있는 그평양시의 시민들에게까지 흉흉한 소문들을 돌게 만든 이 상황이 북한을 옥죄고 들어간 건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판사판이다라는 행동을 버리겠다라는 선언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강력한 워딩을 쓰는 것은 평양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다 외세들의 악랄한 행동들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것을 선전하기 위함도 있고 실제로 조만간 어떤 행동인가를 해서 김하정이 북한 내에서 김정은 다음에 리더로 등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의 뒷받침을 군부가 해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뉴스들을 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